완벽해 피하도 완전히 끝났다. 15분마다 자를 거아야 응? 그냥 다 풀어보자. 자, 결혼 태길이다. 그제? 자, 결혼 태길은 무뭐 때문에 할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공부하자는 이유가. 왜 중요할까? 생일 처음 시장 살아가지만 그래가 태기 하면 갈쳐 좋는데 결혼 태기 퇴근... 정말 <웃음> 결혼 태기는 그냥 뭐 아무데나 좋은 뭐 좋은 날이라고 했더고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또 본다. 어? 자 우리가 태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머릿 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태기를 못에 누구를 위해서 할까? 일단 누구를 택, 결혼 태그라 누구를 위해서? 신랑 신부. 그렇지 누구를 위해서? 신랑 신부를 자 이러면 신랑 신부를 네.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신랑 신부를 뭐 어떤 것이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랑 신부인데 이 태기를 해줄까? 신랑 신부한테 음. 좋은 날, 이로운 날. 아니 날이야 뭐태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날이고. 이거 신랑 신부를 위해서, 어, 하는데, 뭐, 목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있구나. 이, 이, 이 번, 이번 아, 마, 그런 네. 걸 말, 하지 말고. 우리 생, 생생, 어, 생각해봐. 이거, 이물속에 내가 주입시키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도 해야 돼. 네. 우리는 태길이라는 것은 그냥 단 잡아주는 거 아니야. 그거 무슨, 동선은 뭐고 있지, 아무도 하면 되지, 그러면. 그그의무가 없으면 이런 날이 좋고 저런 날이 좋은 거 그런게 어디있노 아니 태기세 뭐 부족한 걸뭘 믿고 있죠 <웃음> 자 우리는 인생에는 큰세주기가 있어 이게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생체, 바이오 리액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리액션, 리액티비티, 우리는 커브라는 것이 있는데, 인생에는 크게 세 분이야. 자기가 태어나서 혼자서 살아가는 이 시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부부가 살아가는 시기가 하나 있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마지막, 에 인생을 우리는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큰 세계의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사람은 자기 혼자서 못 살아간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인연이 뭘까 우리 3대 인연이 뵈었잖아 이때 가장 나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이때 가장 좋은 인연은 뭘까 가장 중요한 인연은 당연히 부모지 우리가 했잖아 부모를 만나는 인연 그 다음에 부부를 만나는 인연.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식과 손자를 만나는 인연. 후손을 만나는 인연. 이렇게 인연으로 일으켜져 이렇게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다.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좋은 날이라고 달리게뭐 <웃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는 귀신이 있고, 어느 날이고, 뭐, 일단은 뭐, 응? 무슨 날이면 했노 요새 작도다 이제 뭐다. 어? 천일일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 되겠나? 이생기복대기이 그래야 되겠나? 뭐 뭐가 의미가 있노 그 달력에 달력에 생기복대기를 증인한 게있있노 그것도 모른다 이거지? 네. 빨간 달력에 뭐 원오일 뭐 귀신날 해갖고 천일일 해는게 있잖아. 네. 그래. 그 달력 뒤에 거기에서 달리기에 온 천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인데 그날이 그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거는 저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나 그거는 바보들이 합창들이 하는 얘기다 사람은 사람마다 인연법에 따라 갖고 좋은 날 다른 날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지? 그중인나놓고 달리기 이날은 좋고 이날은 나쁘고 이날은 그런 핵개 망랑한 핵에 망치간 그런 이론 다 없애야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 누구말로 결혼식 좋다 해가지고 결혼식은 뭐 이혼해 보고 깽판 나쁜 데도 좋나? 그래 그게 태길이가? 그게 아니다이 말이야 그거는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그러면 내가 이 시기는 이것이 우리는 초년이라 했다 초년 우리가 배웠잖아 이것이 중년이고 이것이 말년이야 자, 초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와의 인연 관련되어 있는 거. 중년은 부부와의 관련되어 있는 거. 세 번째는 우리는 말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은 이, 이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쵸? 부부가 인제 되는 건이 시점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출발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생, 수리사주에서 우리가 뭐냐 인연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인연법 이 날이 좋고 저 날이 좋고 그런게 아니라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이것은 고객들은 뭐야 손님들이 그제 에? 이 손님들이 뭘까 나의 인연이라는 것이다 이 인연들이 우리는 좋은 인연이 와야 되겠나 나쁜 인연이 와야 되겠나 당연히 좋은 인연이 와야 되겠지 에? 좋은 인연이 오야 안 되겠나? 그죠? 답도, 예. <웃음> 답도 안 한대. 정년다고 바빠가면 답도 안 한대. 자, 좋은 인연이 올라가면, 이거 우리 푸는 거는 당연해. 결혼 태기론. 내가 이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이 부부 사이에서 내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니까 나를 축하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좋은 인연이 많이 오라는 것이다. 네. 그럼 나는 언제 해야 되겠나? 좋은 날. 좋은 날이 어디있나 좋은 날이 지하고 인연되는 날 내인데 빚 갚아주러 온날 아, 아, 저는 와이지 맨날 뒤찾다 박사님 얘기하면 그때서 아, 아, 아 그래 걸까. 나에게 빚 갚아주러 오는 날 나에게 빚을 갚자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러 온 사람들이 오는 날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운명주기에서 어떻게 운명주기에서 이런 나라 선택한 거잖아. 인연법에서. 인연법에서 우리는 운명주기를 해석하는 데는 어떻게 운행법과 인연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제 네. 그럼 인연법은 언제 오는 거야? 어떤데요? 몰라요. 내 주기가 올라가는데 얼른 오는다 했잖아. <웃음> 하이참말로 <웃음> 생각나요? 내 주기가 올라갈 때 좋은 인연이 오고 내리막기 칠 때는 나쁜 인연이 많이 온다 그럼 그러면 내가 잔치상을 또업놓고내 이제 처음부터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은 빚 잔치 않은 거 아이가 아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를 잡는 이유가 내 이제 빚 갚아주러 온 사람들을 많이 부를 때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때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뭐 배운 거 완전히 해. 아, <웃음> 자, 우리는 어떻이 사람은 새로운 출발이니까, 인생에 이제 도움을 주고, 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빚, 나인데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나를 돕기도 하고, 이런 좋은, 나에게 좋은 인연들, 부부에, 신부하고, 신랑인데, 좋은 인연으로 온 사람들이 올수 있는 날, 여자를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Okay? 네. 이제 이제 확실히 이해됐나? 정말 그래 놓고 아 참말 어다다 힘들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결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 신랑 신부에게 빚을 갚으려 온 사람들이 올수 있는 날, 이것이 바로 우리는 택일이야. 결혼 택일이는 거. 그렇지? 하객들이 신랑 신부인데 <웃음> 빚 갚아주러 오겠다. 그렇게 빚 갚아주러 오겠다는 것은 그 신랑 신부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런 날을 선택해. 그런 사람들이 어, 올수 있는 날을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 봐라 내 인데 빚 받으러 온 사람들만 오라는 날에 떡 잡으면 이온 사람들이 전부 다니 결혼식 한다고 왔는데 전부 다 빚낸 나라 가게 되면 이 인생살이가 어 고달프겠지 빚카으로 주로 온 사람도 골치 아픈데 빚 받으러 온 사람들만 전부 다만나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맞나요 이제 확실하나 자 그러면 이 날을 선택하는게 이런거야자이 날이다 이런 날이다 이런 날 이런 날을 우리는 어떻게 결혼 태일로 선택하는 거야 이? 그럼 부모하고는 상관없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오늘은 무조건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하는 날이다 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보자 이 금방 뭐 가져왔으니 남자가 1987년 5월 10일 오후 4시니까 낮이고. 응? 자, 여자는 어떻게? 1989년 9월 10일 오후 이거 낮이다. 이래 놓고 이제 우리는 결정한 거야그렇 응? 생일이 뭘 똑같아 5월, 5월 10일이고 5월 10일 9월 10일인데 자 이거는 14번 그제 이거는 이거는 20번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는 택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만 필요 없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주기를 계산하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이것은 5분 주기 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1번 주기다 그지? 맞나? 맞지요. 5분 주기하 1분 주기 맞지?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쫙 그려본다 자 5번 주기는 이렇게 됐고 자 1번 주기는 이렇게 됐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운세궁합은 참 좋다 이렇게 되겠지 예. 그치 근데 우리가 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주의해야 될 거는 에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7, 8, 저번에 우리가 배웠나? 7, 8, 9. 7, 8, 9번이 같이 올 때. 자, 그러면 9번이 이렇게 돼 있고, 7번, 8번이 이렇게 돼 있다. 어? 말년에 이렇게 된 운명주기, 동일한 구조는 태기를, 날 태기를 해주지 말했다 그죠? 우리 아무리 돈이 좋다 하더라도 태기를 해주지 말했다 택일이 뭘까? 어느 정도는 날이 좋아야만이 우리는 택일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투더라도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구조들은, 이렇게 된 구조들은 말년에 괜찮기 때문에, 전년에는 자기 운이 아니기 때문에 말년에, 이게 왜 우리는 택일을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좋지. 이렇게 된건 우리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된 것은 택일은 해주대. 태길은 해는 우리, 말년에 다투더라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거다. 그러나 이런 길은 가면 실질적으로 인생이 올바로 가질지 이것이 우리는 거의 이혼으로 직결돼갖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개될 가능성이 산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다. 789는 말년에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789 789 남자도 789 여자도 789면 아주 해 주지 말라는 거다 왜? 어? 우리는 뭐저잘 살아 가지고 퇴길해주라 놓고 저 가슴 서뭐 이혼하고 뭐다 깨지 보고 망해 부는데 우리가 그퇴길해 주면 안 되겠지? 리면안 된다 이래야 되 다른데 가서 살아라 왜냐면 우리는 정말로 피곤한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좋다고 태기를 잡아주라 놓고 가서 이혼하고 망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어떻게 생각하겠노 이택기를 자꾸 나고게 되면 나중에는 날짜가 최종적으로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여자가 어떻게 해? 우리 사주단자를 보내는 거지 그치 그럼 나중에 하고 이럴 경우에는 택기를 해주지만 이럴 경우는 택기를 해주지 말았다 이 789가 걸려있을 때는 남자 789, 여자 789는 해 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너무 좋잖아.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지, 그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태기를. 자, 태기는 우리는 한해 운을 기점으로 해서 푼다고 그랬다 그제. 자, 첫 번째 이제 요건, 요건, 요건에서 한해 운을 가지고 우리는 한해 운을 가지고 푼다. 자 두번째 조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여자고 남자고 이? 어떻게 여자고 남자고 우리는 빚갚으러 온 시기에 시기를 선택한다 그제 남들이 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남자는 우리는 어떻게 여자는 좋은 시기 이것이 안될때는 플러스 남자는 어떻게 해? 인연의 시기를 부득히 선택하라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네번째 자 지금 시대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이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평일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내인데 좋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 자기들은 전부 다 직장에 나가고 바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게든못 오잖아. 응? 그래서 결혼은 좀 부득하게 우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날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은 구해하지 마라. 시간은 안 된다 했잖아. 낮밥만 있으니까. 에이? 시간은 우리는 구해하지 마라는 거다. 우리는 편리한 대로 하는 거야. 이 시간은. 그래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선택하는 거야. 에이? 네. 자그 중에서 다섯 번째 우리는 일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일진 일진은 우리는 인연스로서 우리를 본다고 그랬죠 자 요것이 우리는 결혼 퇴기의 기본 요건이다 결혼 퇴기의 기본 요건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한펼쳐 보자. 자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라면 궁합이 좋을 때는 우리가 참말로 이거 날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다. 왜 평생에 그렇게 한 해에 보면 보통 이게 한한두달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그 사이가 제일 좋은 그 야인 둘다 이제 좋은 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탁 보게 되게 되면. 니도 좋고, 나도 좋은 시기는 별로 없어요. 이? 그치? 이것이 조금, 이렇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 지 좋고, 내 좋고 한 시기가 실질적으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다, 이거.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퇴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거다 그치? 이 시기가 하면 제일 좋은데 이 시기가 아니라면 이 시기가 아니라면 그치? 이 시기가 아니라면 이 시기부터 두번째는 남자가 어떻게? 해? 남자가? 어 뭐지? 남자는 인연의 시기 요 시기를 선택하라 했다 그죠 그럼 요시기 요시기 요, 요 밖에 없는 거야 올해 결혼할 때 언제죠, 뭔지 알겠죠? 여자는 이거 이거 여자 아이가 그제 예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올라가는 시기에 남자는 인연의 시기 요까지 다 그럼 요사이 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월로 계산해 본다. 자, 월은. 월은 이것이 6월달이잖아. 그러면 7월달이겠지 그제? 7월, 8월, 9월까지다. 7월에서 9월까지. 이거는 월만 봅니다. 월은 단순하게 월만 선택하는 거야. 일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자, 일은. 요거는 1이고 이거는 월이다 이? 자 월일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요것이 21이 됐다 그지 그럼 요거 한 22일 정도 되겠네 이? 자 22일에서 이것이 31일이니까 한 29일 사이 그지 맞나 맞나? 안 맞나? 자, 월을 먼저 보고, 월은 달만 선택하고, 달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래서, 이래서 날짜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 범주만 오는 거다, 범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7월 8월 7 8 9월날 요 시기가 제일 좋은거야에 어, 그렇게 7 8 9 7 8 9 그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따뜻한 때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옷도 잡기도 하고 좋네 뭐야 야, 둘이는 어떻게 7 8 9에 7 8 9 22일에서 29일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범인 밖에 안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진을 선택하는 거야 일진을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 여기서 우리는 남자일 경우에 우리는 한번 보자 남자는 우리는 어떻게 인연수가 5번이니까 그제 여기서부터 가십니다 22 23 24, 25, 26, 27, 요까지다. 아, 29까지네. 28, 29. 요까지다. 그치 자, 여자의 경우에 한번 보자. 여자는 2번이다. 그치 뭔지 모르는, 거, 뭐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2, 4, 5. 29일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자인데 좋은 날. 응? 보자. 남자인데 좋은 날2 1일부터 29일까지다. 그제? 22, 23, 24, 25, 26. 이거는 우리는 안 한다고 그랬다. 그제? 신 응, 신기를 하지 말았다. 그제? 그러면 이제 여자인데 우리 좋은 날은 한번 보자. 21부터 선택해 보자 자 이것 두 개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다자이날나 그럼 이거 중국 되는 나라 뭐쩌가 22, 23은 안되고 24, 5, 6이네 24, 5, 6 어, 밖에 없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은 자 일지는 24, 25, 26일이다.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이 중에서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한번 찾아봐 달리기 열문이 저는 아울리 뭐? 그냥 올리보면 되잖아 달려 그런게 어디있노 없다 없어요 그럼 빨리 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7월 8월 9월에서 2월 29일인데 이 중에서 24 25 26일 중에서 우리는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이 들어있는 날이 최적의 날이다 그런데 이것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없으면 이제 난감한 거야 이제. 없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야 4, 음. 5, 6에는 안 된다는 이유가 요거는 신날, 귀날, 귀날이잖아 아 신날 기날 기날이라서 이날은 안한다 했지 9월달 거 보자 뒤꺼 부터 <목소리> 자 9월달에 보게 되면 24 25일이 9월 24 25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다 에? 토요일. 에? 자 그러면 우리는 결정하는 거다. 잉? 자, 9월 24일은 토요일 25일은 일요일이다. 이제 어? 정말로 됐다 그지? 근데 이것이 구, 구간이 있기 때문에 24, 25, 26 8월은 안된다 이 말이야. 자 8월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7월에는 24일. 7월은 24일이다. 이것이 1월이다. 자, 그러면 나는 이세개밖에 없는 거야. 똑같이 좋은 날을 잡아야되네 그지. 그렇게 신, 신랑 신부가 똑같은 좋은 날인데 그것이 부득이안되 이렇게 궁합이 좋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좋은 시기 올라가는 시기 남자는 인연의 시기 요 밑에 여기에 떨어지지 않을 때요 위에 있을 때 음? 남자는 이것이 떨어지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는 잡는 거야 ,이? 그러면 우리는 답은 어떻게 해? 9월 24, 25, 7월 24일이 세 개의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제 그런데 이제, 이제 결혼을 하다 보게 되면 자이세 개의 날이 자 우리가 결혼식을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털이 있어요 절차 우리가 막 아무리 그래도 막 상놈같이 우리 하자 해갖고 막이래보면 곤란하잖아 그래도 이것이 평생에 단 한번 남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태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때문에 태기를 해 어느 집에서 도 먼저 태기를 해야 되겠나 응? 그렇게 여자 중심이니까 여자집에서 태기를 하는데 태기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차적으로 자 1차적으로 우리는 퇴기를 하는데 자 7월 우리는 24일 일요일이 있고 9월 24일 토요일과 플러스 25일 일요일이 줘서 이러면 신랑인데 이제 알려줄까 아이가 실랑인데 알려줄거지 그제 이때는 원래 사주단자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이런 날이 좋다는 거말알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혼할 이사가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신랑신부인데 제가, 야, 이날 세 날이 있는데, 너가 결혼할려고 하면 이세날 중에서 하나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날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신랑집에서, 응? 이래서 통보를 하는 게 통보. 그냥, 수류로 통보하는 게, 그냥, 말로 통보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날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어? 네. 이제는 신부 측에 통보를 하는 거야, 신랑이. 네. 이 통보를 탁 하고 나면, 어떻게? 이제 신부집에서 뭘 보내노? 응? 이렇게 보내면, 신랑이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게, 이게, 우리는, 태길서라, 이 말이야. 자, 이 날이 좋겠서 이렇게 보낸대. 응? 사승은 여자 집에서 이제 보내는 거다. 그렇게 이것이 원래는 태길서다. 그렇게 사승이지 그제? 사주를 여갖고, 사주를 여갖고 이렇게 착 보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신부적에는 우리는 사주단자를 보내는 거지. 그죠? 자, 여기서는 정식적으로 나를 작고 본을 이떻게게서는 사승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 자 본관이 어떻고 사주가 어떻고 이렇게 보고 또 되게 최종적으로 그거는 이제 사주단자 보내갖고 추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 이런 사주단자 이것을 사승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어느 날이 좋겠노 이렇게 하는 거야 주유권도 있으니까 달도 있고 그지. 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럼 시간도 그렇게 잡아 주면 됩니까? 시간은 시간은 네. 뭐 필요 없다. 뭐 우리는 그잖아. 네. 시간은 적당하게 해라. 시간은 무관이다. 우리는. 네, 무관인데 그래도 시간을 말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시간은 주근에 뭐다. 자기 동네에서 할 때는 밥 먹고 할 것인지 밥 전에 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는 밥도 우리 손님인데 대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온사람인데 배프고 갈아올 소도 없잖아 막돈배 만원 주갖고 집 보내보고 이러면 좀 그렇기도 하기지 하지 그래서 밥도 주도 그러면 아셋이 그런거 하지 말고 제 편리한 시간에 하면 된다 이거는 지금 예식장도 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예식장도 없다 그 사이사이에 그리고 우리는 사전풀 때 낮과 밤만 풀었잖아 시간 그거 필요 없다 이말이야그런데나하지뭐 11시야는 12시야는 그 무슨 사람이 관계 있겠노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태길, 응? 결혼 태길, 택일, 이거 태길서를 우리는 어떻게 그사람들테 주어야 될까 아이가? 우리는 공짜로 우리는, 자,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이돈 값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아이고, 참말로. 그서음에 언제 해보라 이런 게. 그 무슨 신뢰성이 있노? 그렇죠 그뭐 공짜로 뭐 그+ 그그 그, 그 수상놈이 하는 짓이지 니 며칠 해버라 그건 역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수상놈이 지 하는 짓이다 그거는 고객에게 준다? 고객에서 다 이렇게 에? 저 결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 이것을 다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다 줘야 되는 거야 신랑 신부인데 그러면 우리는 택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을다 잡아갖고 이제 선택하는 거야 그 여건이. 그래서 날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지만 요 날이 딱 나와 있잖아 이날 이날딱 정해져 있잖아 우리는 이 아이인데 어떻게 하는 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딱 나와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쫙 보내는 거야. 박사님, 우리 그거 하는 거는 내가 말로 폴리 죽이고 <웃음> 공방이도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거든. 그래도 우리가 그럼 나중에 택일 받은 거는 의미이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퇴기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다 다른 거는 퇴기은뭐이상한거 이런 거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해도 돼 그런데 결혼 퇴기는 이건 아주 행사상의 중요한 절차야 이게 야 생각을 해봐라 신랑 집에서 어떻게 신부 집에서 태을 했다 그거 어디서 어떻게 잡았노 이래보면 그러면 뭐그 사람이 뭐, 누구말따라 철학하는 사람이 좋다, 해요 예심, 저거 상놈이라 예쁘지.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상놈 대으면 뭐, 신부도 완전 상놈 대표지 우리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아, 이사는 부부끼리 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못 치면, 이거는 절차야. 결혼은 굉장히 절차라잉.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어? 저,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며느리 다 보고, 니 태기를 어떻게 잡았니?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가져오진 않으시면 다음에 갖다 드릴게 해갖고, 태기서 다 갖고, 요렇게, 응? 어? 아버님 요렇게, 대태기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아이가? 뭐, 어느, 저, 저, 간판이 벗게 어느 철학관에 같이 잘한다고 해갖고, 그거 돈 주고, 찌왔습십니다 이럴 기가. 그거 수상놈들이 하는 거지. 그럼면 태기서는 <웃음> 이런 다 이런 저어갖고, 신랑하고 이렇게 타. 잘 맞춰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요렇게,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접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상놈짓 하더라도, 이, 거는 완전히 순산한차야 우리 뭐 사성도 왜 보내고, 사주단지를 왜 보내겠나? 그것이 뭔지도 조차도 모르고, 언제 뿌려서고 그거 뭐, 빨간 책 보고, 이제 돈이나 갖고 오라고. 이지도 하면 안 되잖아, 이 말이야. 그게 상놈짓.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슴도 저거 달라 하겠지 사슴은 그지 사슴은 주는 게+ 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에본감부터 시작해고 사주에 이르기까지 다이 풀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거는 또 그리는 것도 되게 어렵다 그거는 우리 양+ 식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문종이에던사에 해갖고 지갑을 만들어 갖고 이 묶음을 다 해갖고 거의 간직했고. 이사사이다포적이 있잖아. 그게 응. 다 집어여 갖고 이렇게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평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생년 구경때한번안 해봤지. 그게 수상놈이야 우리는. 그거 집에 없으면 순상놈이야 그러면 지금 대충 해갖고 우리 지금 뭐 그냥 살자는 거아이가이 정식적으로 절차와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을 옛날에 그. 어, 예의라든지 풍습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라든지 집에 가면 이런 빨간 보따리 딱그 안에 사슴여갖고 딱 묶어갖고 있어야 된다아그 이때 한 구금도 안 해보고 그러면 되겠나? <웃음> 그 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 없는 거 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나? 그리고 우리 태기를 해준 사람이 모르면 그런 걸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요 역학하는 사람, 태기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 모르면. 우리가 그 생각해봐라 그거 하면 뭐 내가 며느리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그거잖아 그치? 요새 같이 손상금질하는 그런 며느리 하면 그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되잖아 그제 우리 뭐 시대가 많이 바뀌다 한 손치더라도 이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그거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할 때는 가는 정도 있고 또 보내면 우리는 신랑집에 사상을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로 맞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제 그러면 어? 신부는 뭐하노? 사주단지 만들어 갖고 짐을 잔 드시고 야 감사합니다 이 갖고 어떻게 잔치하십시오 음식까지 보내 갖고 보내주잖아 그래서 우리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태일수가 신체적으로 결혼해 놓고 태일하는게 아니고 그제 애들 둘이가 다 있으면 이제 부모들이 정식적으로 결혼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 택이스를 다 내놓고 가는 거야 자 이날+ 이날+ 이날이 이 있으니 두분 이제 양가 이제 어 부모들이 이제 딱 만나갖고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할 것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택이스를 다 내놓고 시간에 이날이 좋겠어 나는 이날이 좋겠어 이래가 다 맞춰갖고 양가 부모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사슴 보내주시그러면 이제 사슴은 보내는 거야. <웃음> 그냥, 막 대충 해갖고, 우리 엄지 보내주대요. 그래, 막 니, 막 우리 사이 하자. 보따리 한개진구가갖고 어, 이갖고, 땜빵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가르쳐 줘야 돼. 모르는 사람이면 우리는 가르쳐 줘야지. 최소하네. 자, 그래서 우리는 태길서라는 게, 우리가 지주는 택일은이 사성이 아니라 택일이야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양가 부모들이, 이거, 이거 맞, 맞, 맞이하는 걸 뭐라나? 상견례 아, 상견대 할 때. 상견대 할, 때 이제, 저희들는 대충 결혼했지만, 부모들이 최종 허가가 이상견례잖아상견례를다 가면 이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또 고고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 이? 사돈 영감. 이날이 우리 좋겠어. 딱 이렇게 당겨놓으면. 그러면, 아이고 정말로 이날이 좋겠어. 그래가고 결정하는 거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우리 며느리로 맞아드리겠어.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 사생을. 그럼 신부는 어떻게, 그걸 착 갖고 풀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짐을 잔뜩 심어갖고, 이렇게 보내잖아, 요 음식을 해갖고. 그래서 어, 저런식으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도 잔치도 벌려야 될거 아니야. 도와줄 사람을. 그걸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인데는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중요한 거지. 지도 모르는데 뭐 택일은 계속 나발이 택일하나 박사님 우리가 요것만 공부했다고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택일까지 알아야 갈것죠아 모르면 물어야지 그래서 지금 다른 공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최고 큰공부다 네. 이게 최고 큰 공부야 그럼, 당연히, 껍데기만 해갖고, 사기 치든 거, 이거 배워갖고, 막 이런 거, 그거. 그, 거짓말 하는 거나 배울라고 네, 뭐 그, 래 나놓고, 막, 아, 이 날이 좋대라고, 헛소리 내서, 헛소리, 증거도 없는 헛소리, 그거 하면 만하안 되겠지? 네, 난...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태일은 이렇게 하고, 여기 게 이제, 상기내를 떡 하고, 이러면, 이제, 올바른 사람들은, 이제 또, 사성을 쓰러 오는 거야, 못 쓰는 사람들은. 사슴들은지 마음대로 죽을까? 사슴 사성 어때? 사슴 사성 구경도 해봐야지. 사슴이 어떻게 생긴다고 구경도 해보고 어떻게 만드는 것도 구경해봐야 되고. 박사님 은 혹시 해놨는거 구경 좀 시켜 주시면 대구경이나 좀 하게요. 아 그것도 뭐 아마 구경도 뭐라고 지금 우리 이 역하다 말이가 아이고 장말로쪽 <웃음> 쪽팔리지 않나 우리 설치 말해서. 박사님 이거 샘플로 만들어놓은 거 없이 니까 우리 구경 좀 시켜. 그 인터넷에 가면 다 이제 공개해놨다. 네. 우리 저 천부경 육의 비밀 그 다음 카페에 가면 다 공개해 놨다. 사성. 그럼 사성하고 산단장하고 다+ 다 해놨다. 그렇게 사쿠라들이 우리 지금 하는 건좀더 사쿠라들이 엄마, 천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태기를. 그래서 태기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이런 이런 이런 날이 줘서 딱 상견례를 딱 하고 이 날이 딱 결정되게 되면 바로 딱이날 우리는 며느리를 정식적으로 맞이 하겠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 약간 막 음식 만들어 갖고 한차씩고 가잖아 그럼 박사님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래가 해갖고 프린트 했으면 돼요? 아, 그건 공개 안하시니까 보면 되지 보면 됩니까? 우린 내가 쓰면 되잖아 아 쓰면 되지 그걸 뭐 하는데 그걸 아, 내가, 그 내가 뭐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대로내려로온 것인데 네. 우리 대로내려로온 것인데 내가 그뭐 이렇고 저렇고 할게 왜 이리노 이것이 우리가 상담의 근본이다 막 다른 게 상담이 아니라 썩한 거짓말 하는 거 그게 상담이 아니고 조지만 나불거리는 거 그게 조지가 아니고 공부가 어디 이 최고의 공부지.